오니기 <웃음> 레시 오버워치 <웃음> 아, 오버워치 오버워치 오 해봤거든 그나? 치오던데치사양이 AMD 5,900에 아, 치오버워 3070입니다 야이오버 끝났다 초반 마스티워다 아, 스텝블아있다 근처다. 완전 근처. 저 <웃음> 이집 진짜 늦었어. 가자 이에서이집에이 집에서. 이 집에서. 이 집에서. 아니 얘들아 거기 있어 봐숨이 없다니까, 더 아, 없다니까? 이 뒤에 뒤에 있다고, 있다고 있다고 있다구 <목소리> 나이스 한명더이네는 먼저 적어야, 적어야 돼쓰 나이스 적을 처 가있니까실드 빨리빨리 살려줘 그냥. 걱정하지마요. 내가 있으니까. 이 해결된다. 진짜 정답한다. 데가 절반 남았어이가있니까 어떻게 거냐면요잘 봐요. 이래서 생존법. 다른 거 없습니다. 충전 다 이렇게. 준비 중입니다. 앞에 보고. 일단 지금 나가는 게 여기로 중요해. 가는 건이 템으로 죽을 수 없어. 앞에 다 여기 저기다. 저쪽이 저기 있다. 적이 있다. 저기 가자, 일로 가자. 위로 올라가. 맞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거. 잡아. 다시기까지 1분 남았어요. 여기 시간은 충분합니다. 저기 위험하다고. 50분 남았어. 빨리 가, 빨리 가. 여기로 가자. 어. 이거 9분대라. 지금 무리하면 안 돼. 제 무리 기준은 분대가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애들이 아니 야5 명, 6명 스쿼드가 한 곳에 몰릴 때 그런 건 빠져나가야 돼. 거기서 혼자 살아서, 살아서 남을 수 있는 확률은 자 에임신 그냥 싸움신 빼고는 안돼 시야가 6... 6 몇명이지 6, 38 그래 18, 18명의 시야를 다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개난사 한다는 데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걸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순위 상관없이 그냥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알거 아니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일단 피할 땐 피합니다. 목표가 1등이니까. 전략 축소 중이에요, 친구들. 케어 패키지 진입 중. 전략 속에 공격받고 있어. 공격하고 있어. 공격에,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. 능선이 항상 중요해.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. 보 면은, 안맞을 확률 높 죠？스 너가 아니 에서 이런 친구들, 저기 저기 있 어. 근처에 적이 보인다. 어디든지 저쪽에 적이 있다. 있다. 이러면은 유리해지지, 그래서.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. 적에게 공격 받고 있어요. 파악하는 여기서 중이다. 지켜보도록 하지. 사격 중. 죽겠다. 전겠 공격당하고 있어, 친구들. 신이시여, 제게 눈을 주소서. 실드전에 목표가 있다. 친구, 여기 다 충전중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정. 숭전 쳇. 심은 좀 괜찮네. 어. 어. 어. 어. 어. 所以听起有